호박도 와 이렇게 와 있답니다 이만한 요아 진짜요 2 어. 5 k g 짜리어아 호박이 하나 25kg짜리도 있대요 이런건 보통 얼마 하는데요 오, 가격은 몰라요 아 예예 예. 야 단호박도 봉화에서 들어오네 봉화네 봉화 아 세상에 봉화에서 아 단호박이 영주 봉화에서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기 좀 보면 야아예아 세상에 하여튼 없는 것이 없는 곳 이야,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 이거는 한 자루에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얼마씩에 팔까요? 아, 진짜 땅콩 좋다. 땅콩 너무 좋죠? 아, 정말 땅콩 씨라고 좋다. 이런 땅콩. 땅콩도 자루로 판답니다 우리가 사먹을때는 한 대, 두대 이렇게 살지만 여기 시장에는 이렇게 자루로 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규모에 질려버린다 저렇게 손님을 기다리는 땅콩자루 하나 가득 있답니다 밤, 땅콩, 쌀, 잡곡, 수삼, 대추, 은행, 견과류 모두 도매하는 곳매천시장 안에 있는 도매집이랍니다 이런 거한 자루씩 사다가 한 대, 두대 놓고 팔죠. 야, 규모에 그냥 개가 죽어요. 여기는 야채동. 양파 한번 보세요. 오. 규모에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한망에 18,000원이라고 하네요. 어, 무지 크고, 좋답니다.